Last y you know, y o u have to do. Today, I'm gonna explain about what a m e r a h handsom. In English, is same hand. Uh, we did the crossing last time, mm -hmm. right? y e s Yeah. But today, about the same hand. What is the amen? Same hand. Not amen. Same hand. <laughs> <Okay>. amen. <laughs> amen. Amen. amen. It's wrong. Okay. Same hand is like this. Like this. She b r a n my wrist like same. Same type of script, but I take s e m e n Okay, first extend my fingers this way. Now I am gonna Yongnipop like this. What is t Yongnipop? Yongnipop means like the sprinkler balance. And step back with this foot, and also my hands also. Other hand. under her hand and how can I escape? like this t u n my hand outside okay. escape this way see when I escape I twist her arm just a little bit like this for the brake balance not my balance, her balance and now step forward okay. now step her back side with my back foot here and grab her neck with other hand right here now I a n o t h e turn and pull her arm like this now let go of her hand and this arm slide up to under her chin right here which part? not my forearm part my upper arm part and push up her chin push up and step forward and push down like this this is kind of w i t d r o w e technique right do it again <coughs> see first extend my finger one and do Yongnipo two and escape my hand h o w step back with this foot, my hands goes up the other hand, the other, her hand right here and grab and turn my hand outside this way and stick like this and also twist a little bit her arm and step forward and other hand, is grab her neck right here and now turn around also pull Her arm this way. Left over her hand. And this hand. And slide up to under her, under her chin. And push up. And push down. Okay? I can explain again in Korean. 한국말. <웃음> okay. 자. 이제 한 손목입니다. 저에 앞전에는 우리가 어손목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한손목한목 자, 상대가 이렇게 손목을 잡았을 때 먼저 내 손을 펴는 거예요. 쭉. 펴는 이유는 내 손을 이렇게 펴게 되면 이 손목이 약간 팽창을 하면서 조금 더 강해집니다. 그러면 상대가 손목을 강하게 잡아도 그 고통을 견, 견뎌내고 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펴는 겁니다. 자, 펴고. 그 다음, 우리법을할 거예요. 역력법이라는 거는 상대의 중심을 흐트려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은 중심이 100%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영육법이라는 요거를 쓰면서 상대의 움직임을 약간 끌어내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게 약간 흐트린, 중심을 약간 흐트린 거예요. 이게 완전히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이 상태. 자, 그리고 발을 뒤로 빼면서 상대한테 잡혀있던 손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서 반대 손으로 상대의 손등을 잡고, 그리고 뺄 때는 바깥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바깥으로 돌리면서 엄지가 상대의 손목 밑으로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해야 빠지는 거예요, 친구. 이렇게 들어가야 빠지는 거죠. 그 상태에서 뺐죠. 뺀 상태에서 계속 상 내가 잡고 있는 상대의 팔을 약간 틀어줘요. 자, 그러면 또 상대의 중심이 틀어지겠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발이 상대의 뒤로 가는 거예요. 상대의 뒤로 가서, 반대 손으로 상대의 목을 잡고, 그리고, 뒤로 돌고요. 뒤로 돌면서 상대의 팔을 당기면서, 상대의 팔을 당기고, 상대의 얼굴을 내이 이 가슴 또는 이 어깨 쪽으로 당겨서 붙여주면서, 상대의 얼굴을 이쪽으로 붙이면서 뒤로 돕니다. 자, 그리고 잡았던 상대 손을 놓고 자, 그대로 내 팔이, 내팔 윗부분이 상대의 턱턱 턱 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딱 끝에 올라가서 이 팔로 상대의 턱을 위로 들어올리고 그리고 밑으로 꺾어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더 하겠습니다. 자, 태고 자, 하나, 농유 발 빠지면서 올려서 반대손으로 잡고, 셋, 밖으로 돌리면서 손을 빼고, 그리고 상대 팔을 약간 뒤틀어서 중심을 흐트려주고, 뒤에 있는 발이 상대의 뒤편으로 가고, 그 다음 반대손으로 상대의 목 또는 이 얼굴 이 부분을 잡고, 뒤로 돌면서 팔과 상대의 얼굴을 어깨 쪽으로 붙듯이 당깁니다. 당기고, 잡았던 손을 놓고 그대로 올라오면서 상대의 척을 들어 올리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주세요 땡큐